그래. 그만 하자 뭐? 어? 그만 하자고, 항상 날 지켜 주던 너였는데, 왜 우린 이렇게 된 걸까? 서투른 말 들을 대신해 마음을 전달해 주는 이모티콘. 나는 이모티콘 작가다. 아니, 정확히는 24살의 작가 준비생이다. 자기도 사회 초년생이라 바쁘면서 취준생인 나를 항상 믿고 지켜주는 내 남자친구 항상 날 지켜주던 그에게 요즘 다른 사람이 생긴 것 같다 뭐하고 있어? 남이 잠깐 산책 중 진짜 일하고 있어? 응? 응. 이번 캐릭터도 저작권 문제로 붙었어요. 수정 부탁드립니다. 아 이리 치고 이 저리 치는 치진생 인생. 인생. 이제 하다못해 저작권까지 아휴 연애가 중요하냐? 일이나 열심히 하자 아휴 아, 아 또. 응? 아 어? 아니 내가 너 아까 다른 여자랑 너 아까 나한테 일한다고 할때그 여자랑 카페에서 웃고 떠들다고 내가 다 봤다고 아니 그 오해야. 그거 진짜 일하던 거라고 내가. 받아. 아니 받아. 아 받으라고. 진짜. 아그 아, 여자니? 뭐? 아 그럼 누군데? 아저 자기 씨. 그새 칭도 생겼니? 아니 그런 거 아니라니까. 진짜 다너 위해 가지고 내. 품게 대지 뭐? 아니 자기 씨는. 자기 씨. 너 지금 내 앞에서 그 여자 편두니? 뭐 저기 씨라도 되니? 아니 진짜 그런 거 아니라고 아 됐고? 그냥 그만하자 그래 그만하자 뭐? 그만하자 고 저작일씨가 뭐야 저작일씨가 완전 불려와씨 아. 저작일씨를 검색합니다 이게 뭐야 저작권 상담센터? 이번 캐릭터도 저작권 문제를 붙었어요 수정 부탁드립니다 나를 항상 믿고 지켜주는 내 남자친구 알아주지 못해 미안해 그리고 지켜줘서 고마워